막 박박 졸리네 아 진짜 일단 집 밖에 나가야지 아 햇빛이라도 좀 쐬고 그죠? 햇냥이 아. 자네 있는가? 어, 뭐야 뭐야 햇냥이 어... 자네 있는가? 있다 있어 아 자네 에? 이제껏 내가 자네에게 장난이 조금 심했던 것 같아서 밥한끼살 텐데 같이 밥 먹으러 갈 텐가? 어 밥을 어디서 살 건데? 밥은 주마에게서 사지 어디서 사는가 아, 아 좋네 좋네 그럼 주마이한테 값에 가세 가세 문은 닫아야지. 그래 그래. 뭐지? 자네. 어, 왜 그러는가? 언제쯤 이승으로 가는가? 어... 그거는왜 묻는가? 자네와 나는 이제 친우지 않는가? 어? 어? 말 한마디 없이 가면 섭섭하지. 에... 어, 그럼 뭐갈때 말하지 뭐. 그래 그래. 좋다 좋다. 그래 그래. 에? 뭐지? 어떻게... 자네들 안녕한가? 독설당할 뻔했는데? 짐이네. 그래 그래. 두박이 자네. 저자은 오늘도 사이가 좋구만. 음. 아이 그러네. 자네 뭐 먹어야 된 자네가 좋아하는 거 먹겠네. 아 자네가 좋아하는 거 먹겠네. 아 자네가 좋아하는 거 먹겠네. 무슨 자네 잘하는 게 아, 내가 리는. 좋아하는 거네. 조용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 둘 다! 응? 무슨 음식이 좋겠나? 자네가 좋아하는 거 먹겠네. 난 자네가 좋아하는 거면 좋네. 꼬기냉면. 아난 아, 냉면 싫네. 그럼 냉면으로 하지. <웃음> 아니 이런 게어디있어 <웃음> 아이고 뭐, 그치 그치. 아무래도 사오가 좋아하는 거 먹겠다고 주시겠? 했으니까. 자네는 뭘 먹을 건가? 나는 전복죽 먹을 테다, 자네는. 나는 설렁탕! 그래, 그래. 주먹이 자네. 설렁탕 하나랑 전복죽 하나 달라. 설렁탕, 설렁탕. 몇년 많이 드시게. 어? 오이? 오이. 자, 오? 오이? 오, 오이. 오, 관리자 양반! 아, 어, 어? 자네 왔는가? 관리자 양반! 오늘 완전 삐까뻔쩍하게 뭘 입었네? 아.. 내 네, 그럴 일이 있다네 오.. 어, 오늘 여기 축 쳐져있어 한잔해한잔해 빨리! 응? 어? 아.. 뭐야? 왜 그러냐? 에 응? 민감사네 밥 먹게 그래 그래 응. 음 나는 이제 가겠네 어? 그래? 안 먹고 가? 승대랑 같이 먹을 거다 아.. 그래 그래 그래 괜찮은... 그래 그래 아우 자네. 여기서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왜 네, 그러는가? 나저 고양이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왜? 어? 어? 나한테? 빨리 다녀오시게. 알겠네 알겠네. 그 고양이자네. 으으으 어, 어, 왜 부르시는가? 그 잠깐 이리 와보시게. 뭐지? 불기랑 어쩌구? 아니 뭐가 불기란가 아니요. 근데 어제는 너한테 화를 너무 많이 낸것 같아. 미안해서. 옷이라도 사줄까 하는데 어떤가. 어 좋지 좋지. 아이 그래 그래 따라오시게 뭐지? 도 대체 요괴들 오늘 좀 뭔가 상태가 이상한 거 같은데? 자네 전에 그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다니지 않았나 지금도 옷이 그게 뭔가? 어 왜? 이거 멀쩡하기만 한데? 응? 옷 완전 멀쩡한데? 개멋있는데 아... 아이 그래 그래 마지못해서 그래그래라고 하는구만 응. 아이 아니네 아니네 멋지네 이상하네. 어? 진짜 이상하네. 그 자네가 원하는 옷 골라보시게. 오, 김용씨 오호 어디 보게? 어? 어? 어? 오. 하늘색 갓. 하늘색? 하늘색 도포.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하늘색 도포. 저번에 자네랑 사오가 입었던 커플룩 아닌가? 커플이 뭔가? 커둘이 응? 똑같은 걸 입었다는 거지. 아, 그건 맞지. 그럼 난딴거 입어야지. 그러면은, 어 근데 이거는 저기 거식이 수상이가 입은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약간 화사하게 노란색으로 입을까? 어, 난 노란색 도포랑 거식이 뭐야? 노란색 가시랑 하늘색 신발을 갖고 싶네. 풀세트로 주는가? 아 그거 자네 바라는 것도 많구만. 알겠네. 햄에니 뭐 이왕 받는 김에. 끝내 그래, 뒤돌아 있을 테니 갈아입어보시게. 에이 나참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구로만음 사람은 아니지만 음오 멋있다 아 이거 인물이 좀 나는구만 어아나참참에나나나다 다가려 다 보소 다가려 보 어. 아유 멋지구만전에 양반 같네 에 그렇지 아무래도 나는 좀 고귀한 태생을 타고나다 보니까 음아 그래 그래 응? 그, 내 이거 사줬으니, 화는 좀 풀렸는가? 에, 뭐, 그치. <웃음> 아, 그럼 그걸로 퉁치겠네. <웃음> 어, 음, <알겄소>. 음, <웃음> 알겠소. 그래, 그래, 난 가보겠다. 어, 알겠소. 음, <웃음> 뭐지? 갑자기, 연옥 요괴들이 너무 잘해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사망 플래그거든요, 에? 약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내 생각에 오늘, 아마, 당철이나, 어? 그삼범위 중에 누군가가 어? 나를 거시기하려는 음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야 엠 안경 들썩 오늘도 사, 수박을 잠깐 서리를 해보러 갈까나? 어. 응, 응. 서리는 아니지 수학이지 수확 어. 무슨 이런게 무슨 서리야 수학이지 어. 내가 농부의 마음으로다가 어? 이게 작물이 있으면 수학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뭔가 수박이 좀 드문드문 빈거 같은 느낌이다? 어? 왜 그러지? 어? 여기 있는 거있저 어? 고양이 마냥 이렇게 다서 털변되는 갠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씨! 아이씨아씨 개호의 없네. 힌만 더럽게 세가지고 아, 진짜. 어, 개호의 없네. 아유, 자네 잘 키는 거야. 내 자네에게 세워. 나는 저 고양이한테 배웠네. 나보다 훨씬 빨리 키면서? 어? 아니 자네 그거는 캐는 게 아니라 부시는 거잖아 아니 자네 그거 부시는 거라고 캐는 게 아니고 어? 캐고 있네 이씨. 아닌데? 부수는 건데? 아닌데? 캐고 있네 아 진짜 완전 무슨 농작물을 아주 그냥 어? 아 저기요 님들아 농작물 사랑하시라고요 그 자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아 손으로 얼음 그게... 만져야지 오늘은 나보다 자네들이 훨씬 더 많이 수박을 괴롭혔으니 자네들은 응? 이런 질책을 들어도 싸네 응. 참나 원 아유내 음? 반성하는 잠, 잠, 의미로 자네에게 어,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오, 선물? 수박보다 선물이 더 좋지. 뭔가? 이거. 나는 이거 주겠네 그럼. 어 어? 놀러도 아, 농사 뭐야. 열심히 하시게나. 아, 어, 참나 원. 일단 심어 놓는다. 어, 근데 어디 심냐? 어? 아이고 파놓은 곳이 못 심잖아. 에, 에이, 버려버려. 이 씨. 에, 에이, 버려버려. 에이 씨. 자네 지금 내가 준 것을 버린 될까? 아니 아니 흙으로 바꿔주려 고 그런 거지 흙으로 바꿔주려고 이건 어. 내가 준것 아닌가 지금 아 그러니까 자네 거... 둘은 아유, 어 아유, 천생 기다려 연분이니까 기다려 말이야. 말이야. 어? <웃음> 아이 저기요 님들아 내말 들어보세요 님들은 천생연분이니까 <웃음> 네. 어 님들이 준 것을 내가 나눠서 다시 서로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원래 이런 그 식으로 나눠가지면은 이게 천생연분에다가 싫다. 조용히 닥쳐봐봐 어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해요 어, 이렇게 나, 나눠가진 말이야 나, 나, 나, 나. 어?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 이렇게 나눠가진 말이야 이 이거 평생 함께 하게 된다는 그런 이승에서는 그런 속담이 돌고 있네 어? 둘다 내가 가졌는데 자네들이 그러면은 나눠주면 되지! 어? 참나, 뭘 안다고 하든간 어? 저 이거, 이거 이승에서 거이 살지도 못한 것들이, 저거 저거 아무튼 행설수술을 간다 나는? 나는 참나, 이승에서 죽었다가 살아야 어쨌든 간 이승에 이승에서 막은거 아니잖아. 어쨌든 간 내가 더잘 안다고, 어? 아니, 저자 성질이 왜 이렇게 들어다왜 <웃음> 너무 그러지 말게. 아니, 자네.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말게. 어? <웃음> 아니, 어울리지도 않게 기죽는 척 하고 있어. 죽은 어? 내가 잘못이지 저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래 그치 그치 어차피 어, 어? 거시기들은 다한 번씩 태어나서 뒤지는데 뭐두번안죽는데 다행 아닌가? 하지. 참나 참나 어? 어? 아무튼 말이야 어 자네들이 영원히 함께하라고 내가 어 짝을 지어준 거야 알겠나? 내 네, 적당히 하라였네 응? 아니 영원히 함께하기 싫은가? 그 가시게 참나 님이 절로 가시면 되잖아요 참나 참나 점령이 자네 나는 죽어서 이런 거 필요 없으니 자네에게 주겠네 뭔가, 오, 아, 아이고. 그러는가그 와중에 고맙네. 아, 오늘 볕개 좋다. 그쵸? 아, 볕도 좋네. 어? 아 근데 좀 더워가지고 가슴 좀 벗어야겠다. 아우, 덥다, 더워. 아, 왜 이렇게 덥냐? 어? 잘 어울리네, 상추도. 응, 잘 어울린다, 나 자신. 아, 이거 완전 그. 퓨전 룩 아니야 퓨전 룩 어? 봐봐 어? 이그 노롱 두루마기에 하늘색 신발에 그리고 그리고 또 거시기 이 가방 어? 하, 이게 그 현대화 위험하와 어, 아이 뭐가 위험한가 아이 근데 아이고, 여기서 더 내려오는가? 올라갈 방법이 없다 아니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인간 사네한번 빨리 내려와라 어디서 폭소리는데 가자 내려왔다 떨어졌다 자네 응 음. 행색이 좀변했구만 아아 아, 그럼 그럼 그럼 장산범 아 알겠다 알겠다 가겠네 이야기하고 있을 텐가 어, 참, 아 참, 알겠다 어. 아 참나 어. 안 가지 않느냐 별꼴이야 자네 좀 해보냐. 이따 보게 어 그러게 참나 자기가 나한테 어? 응. 어? 거시겠다는 거. 아주 티를 팍팍 내 팍팍 내 아주 그냥 어. 응?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어? 아씨 팍팍 장나 무슨 데에달군 일이 기죠 구승대가 인간이었던 시절에 작성한 일기래 저쪽 가서 숨어서 보자 응. 아니 여기 있다가 누가 등짝 퍽 때리면은 저기 안에 빠지니까 큰일 나니까 그럼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보자 어 좋아 에... 친우 놈과 약조를 맺었다 저승에 가서도 영원한 우정을 다지기로 그 무슨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냐고 웃어넘기었지만 소중한 친우와의 소중한 첫 약조를 꼭 지키고 말 것이다 응? 근데 저승에 아직 못 갔잖아 둘이다 모든 것이 타들어갔다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 자도 나와 함께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내 오산이었다는 것은 불길이 보이지 않는 이 연옥 끝에서 눈을 떠 검게 그을린 내 모습을 한참이나 살핀 후 알았다 죽었나봐 헐 건물에 화재가 나서 죽었나봐요 소중한 약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혼자가 됐다는 것을 근데 얘는 왜 연옥에 온 거야? 뭔가 죄를 지어야 연옥에 오는 거 아니었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이승의 어둠 깊은 숲속에 몸을 숨겼다. 나는 나의 전부를 잃었다.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응? 아 잠깐만. 응? 응? 연옥에 갔다가 이승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건가? 음. 뭐지? 그러니까 혹시 강철이가 강철이가 불속성이잖아. 강철이한테 타 죽은 건가? 아무래도 가시 없으니까 간지가 안 나네. 어. 그런 건가? 아 근데 일단 어 밥을 좀 먹어 어밥좀 먹고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천천히 아, 가겠다. 내가 빨리 가면 될리라네. 어, 아니네 아니 내가, 음, 음. 내가 천천히 가겠네. 그럼 내가 천천히 가겠다 알겠네 알겠네. 안나오올 음. 때다 아주 그냥 어 아주 그냥 둘이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어쩌고 저쩌고구만. 어 그죠? 아 이거 저 구승대가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뭔가 뭔가 근데 갑자기 장산범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죠? 갑자기 이강철도 화를 풀라면서 옷을 사주질 않나? 혹시 혹시 구승대가 나한테 나한테 낯을 준 거를 눈치 깐거 아닐까? 두둥?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근데 그 정도로 약할 것 같진 않은데? 그쵸? 일단 그 낯이 거기 어, 있다는 거를 들키면 조금 나도 곤란할 것 같아서 기공철한테 들키면 큰일이거든. 왜냐면 내가 구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게 있다는 거를 들키면은 어, 왠지 조금 음, 씨아 씨, 똥 아, 말고 내가 여기 어제 숨겨놨는데 영린의 낫... 음. 안 나온 킹가시? 아니고 나무도 너무 어? 진짜 어? 잔가시 같은 거 삐져나올 것 같은 그런 명패를 갖다 달아놔줬어 자기네들 거는 반들반들하고 이쁜 거 달아줘놓고 봐봐 이연옥 요괴놈들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반들반들해 어? 너무한 거 아니냐? 주박이한테 가자 어? 뭐야 가직도있네 어? 뭐야 오이 관리자 양반 관리자 양반 조라? 아니 자네 또 하는가? 아니 유수 뭐 하는가? 아까부터 여기 앉아서? 아니 그냥 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네. 응?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아 별거 아니니 가게. 아니 고민이란 나누면 어쩌구가 되고 저쩌구가 되는 법인데? 괜찮으니 가게. 어 그럼 여기가 가게지? 그러면 길거리인가? 아 아니 주막이 저양반. 저양반 왜 저러는가? 응? 뭐야? 또 주는 거인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말해보시게! 어차피 자네는 필담을 하니까 응? 밥으로 꼬시는 거야? 그런가? 어... 기분이 왜 좋지 않은 인가 몰라? 응 음, 예쁘네요 몰라? 오케이 오케이 야 승범아! 녀석 멍멍 또 왔냐고? 버릇없는 녀석이? 힘내 네, 자네. 응? 이러니 진짜 장군 같구만. <웃음> 우와! 오 뭐하는가? 아이 자가 말을 잘 탄다 해서 구경하고 있었네. 오한번 달려보시게! <웃음> 아유 오 멋지구만. 오내 제법 장군 같은오 자네는 원래 장군 같지. 오 말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그지그지 응. 갑자기 왜 말을 타게 되는 거지? 이 자가 파는 걸 보여달라고 하기에 내가 한번 타봤어. 아~~ 색다른 데이트? 데이트가 뭔가.. 에.. 같이 놀러 다닌다는 거지. 아.. 아 그런가? 응응응. 응, 응. 어.. 뭔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었나 보구만! 전에 그런 재밌지. 게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말을 할 거다니까. 아니 그래서 말했지 않았나. 전전에는 아, 자네. 뭐하나? 뭐하고 있었나? 아니 근데.. 그.. 거시기 그.. 저.. 오늘은 저.. 저 기술산시가 왜 저렇게 풀이 죽어있는가? 나는 모르네. 저자가 끔 저러지 않나? 나잘 모르겠네. 진짜? 관심이 없어서. 오호 어허... 왜 그런 것이지?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뭐 딜리버리 서비스 시키거 없으십니까? 그, 그 심부름 말인가? 어, 맞습니다. 나 아, 없네. 가시게. 참나 오 거의 거의 사후 양반! 그그 그 혹시 오늘 딜리버리 서비스 시키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은 없는데... 네... 뭐 생긴다면 나중에 되잖아. 어... 알겠소. 아 씨...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씨... 아니 군데 이거... 구성대 찾아가지고 얘기해야 될거 어, 같아, 내 생각에. 저는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자네 어디 갈 텐가? 설 설마... 자네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럼 난 자네가 가는 곳 가겠네. 빨리 봐가지고만 또 뒤에서... 그럼 수박 한번더 스토리하러 갈 텐가? 아 좋네 좋네. 뭐? 하자네 아, 거기 있었는저 고양이 저자가 털기 전에 우리가 털어버리지. 아 참나 개 박박 어이없네. 오식식식식식식 쉭. 쉭, 쉭, 쉭, 쉭, 쉭 거점 양이 쉭, 저자는 쉭,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박 밭을 드나드는. 수박냥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죠? 아 됐지 됐지. 아니 왜내거 앞에 와서 그래! 내가 원래 키라고 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이뭐 하는 거야? 아니 저기 그왜 그러는가? 부승대 그자가 어디인지 봤는가? 내가 그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나 오늘은 보지 못했어. 어장산범 그자도 그 보지 못했는가? 그자에게 못 봤네 실력. 아까 아침에 봤지 않았나? 와, 아, 자네 비키시게. 해. 아이고 사오 자네 복 받을 걸세. 자네들의 어쩌고 저쩌고한 인연이 오래 가길 비네. 나는 고생하셨어. 감세. 아니 저저어 수박을 아주 거. 그냥 어 그냥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구만 강철이 자네 그그 음. 점량이 자네 일좀 달라 보이지 않나 모습이 어어어 어, 어, 어. 그러네 그러네 뭔가 때깔이 아주 그냥 환한 것이 어. 옷이 달라졌구만 그렇 그렇지 음그 어, 자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어아아 아, 그럼 자네들을 앞으로 수박 커플이라고 부르겠네 음. 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 둘이 그 여기 이제 그 보면 수박이 과육과 껍데기가 있지 않은가? 이 수박 과육과 껍데기처럼 둘이 찰싹 붙어 다니라는 의미로 지었네. 어떤가? 어 그런 의미인가? 어, 그럼 그럼. 음, 찰싹 붙어 있잖아, 찰싹. 내 네, 기분이 좋네. 으 어. 야불이 털면 용돈 주는 녀석이 있다? <웃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 조저히 그래. 가시게. 아, 자네, 그럼 너 자네, 껍데기 호라고 부르겠네. 어? 응? 빨리 오시게, 껍데기 호. 응? 자네? 뭐라 <웃음> 했나, 아 지금? 단상, 껍데기 호 아닌가? 어. <웃음> 그, 자네 나와, 하얀지? 하얀지 어, 화... 얼마 안 됐는데, 저러는 거야? <웃음> <웃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기다려봐 애들 거세개가 있는데 내 생각에 아 이거 구승대 집을 좀 털어봐야 되나? 일단 일단 구승대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 응? 여기 맞춰? 계세요 잠겨있잖아. 아 잠겨있잖아. 나 오늘 여기 마지막 날인데 어? 이대로 애들을 어? 한명못 구하고 갈순 없어. 아 그런가? 주막이게 대출, 대출이라도 해야 되나? 어? 뭐야? 응? 쟤네 저기서 뭐해? 어씨씨 어떡하지? 어, 점령이 전에? 여기서 뭐하나? 어? 어 아니 저기 뭐 강을 구경하고 있었네. 근데 그 자네에게 나갈 것이 있는데 괜찮겠나? 아 안녕히 들블 서비스 언제나 출동합니다 그내강철이 집에 옷을 두고 온 곳이 있는데 혹 자네가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아이 물론이죠 고객님 그내 지금 급히 발걸음을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네 아 어디로 가십니까? 고객님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그 자네가 갖고 있으면 내가 자네에게 가겠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고객님 어디로 가시는가요? 이강철 고객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 그 강철이와 따로 갈 거네. 어, 둘이 원래 맨날 콩떡처럼 붙어 다니더니 왜 따로 가시나요? 그, 자네는 몰라도 되네. 어, 뭐 알겠습니다. 일단 딜리버리 서비스. 그럼 천불인가요 후불인가요? 한십 나눠서 주겠네. 어, 알겠습니다. 우왕키 굿키. 아, 감사합니다. 행영이 딜리버리 서비스. 어.. 근데 이강철 고객님 집에 열쇠가 걸려있지 않은가요? 내가 강철이에게 가겠다 일러 두었으니 문은 잠겨있지 않을 걸세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영들어아보셔야 돼. 가볍게 돌아오니다좀 부탁하겠네. 에? 자네. 이렇게 피는, 집중하게. 그래. 어? 잠시만 있어보게. 잘 <웃음> 보았는가? 인간 자네. 아구만. 인간 자네! 어, 어, 어, 어 무슨 일인가? 자네! 내 저번에 자네에게 무화과 음료 만들었는데 자네만 쏙 빼고 준게 마음에 걸려 이 주려고 왔다! 어어 어, 어, 그려 그려 고맙네 그래 그래! <웃음> 뭐지? 정말 수상하구만? 응? 진짜 수상해? 이거 약간 그거 아니냐? 어? 폭풍전이야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응? 여기가 강철의 집 같은데 그죠? 음. 와, 여기 완전 좋다! 오 뭐야! 아, 완전 좋다!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아, 사오집이야? 어, 아, 사오집이었어, 여기? 아, 어쩐지 뭔가 여기 좀 익숙하다 했어? 어, 저 뒷마당은 처음 가보네? 어, 아닌가 저번에 봤나? 어, 아무튼 그럴 수 있지. 아, 뭐야! 단 사오집 왜 여기 있어? 어, 뭐야. 어? 그니까, 사오는 집도 대박 좋은데, 맨날 강철이네 가서 있네? 하요간에 어? 라브란 그런것인가? 어? 차오의 집이 여기. 아뭐 강철이네 집이. 저기? 아여기아 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